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팟도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제가 산 거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여기, 노트링 600, 노트링 600, 풀메탈 블랙, 리필, 리페어러블 메탈리컬 펜슬. 그냥 샤프 펜슬이란 뜻이구요. 노트링 600 샤프 펜슬과, 그 다음에, 누들러, 누들러 만년필 하나 더 샀구요. 그 다음에, 문맨의 아이드로포 만년필 하나 샀어요. 일단, 노트링부터 한번 볼게요. 포장지는 대, 포장지는 되게 심플하게 세모한 모양이에요. 각진 모양이고요. 헛. 네. 여기 설명서 한 개와 설명서에 뭔가 적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뭔가 적혀 있는 게 뭔가 많은데 한국어는 없고요. 헛.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기능이 있는것 같은데 자세한 기능은 나중에 리뷰에서 도록하고요 생긴 건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10필은 뭐 부드럽게 잘 쓰시는 편이고요 역시 무기가 무게 무기 남다르게 무게가 무겁네요 자그 다음 것은 너트링 노트링 파운테인 펜이고요아 너트링 만년필이고요 역시 바깥에서부터 풍겨는 냄새가 심상치 가 않는데요 음. 역시 설명서 한 개와, 역시 한국어를 하나도 안좋게 있는 설명서 한 개와,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상당히 이쁜 편이네요. 일단, 비닐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온도 차이 난데. 아 역시 냄새가 엄청나고 구요이거는 다른 거, 제가, 역시 요, 또? 응? 음? 설마? 나 지금 피드 피대... <웃음> 설마 지금 나 저기요 뚜껑 분이 열려 주세요. 지금 이게 안 열리네요, 네. 나, 뭐, 상세 리뷰에서 할 거지만, 상세 리뷰에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깊은 빡심을. 음, 역시 누들러 만년필. 이건 전과 다르게 이게 회전식이네요. 예전에 샀던 거랑 다르게. 자, 그 다음 제가 제일 기대하 샀던 건 역시 문맨 만년필이죠. 문맨 만년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 제가 처음 서 아이드로퍼 만년필이거든요. 요거. 요거 눈앞에서 제가 한번 잉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과 동시에 제가 한번 잉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드로퍼라서. 잉크를 잉크를 직접 이렇게 여기 안에 넣어야 돼요. 제가 직접 여기에 잉크를 주입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쪽에다가 여기 요 스포이드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여기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큼은 지금 여기서 넣는다. 커인클로도록 하겠습니다. 음. <웃음> 잠시만요. <웃음> 너무 세게 밀봉이 났어. 전시만 <웃음> 뚜껑을 열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문써파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셰프잉크를 그냥 넣어보려고 합니다 안되겠어요 이런식으로 넣는식인데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웃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의 팟도사는 끝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의 팟도사는 끝이 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